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정입니다 오늘 보드 슬라이드를 사실 그저께부터 도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트로 영상 찍었습니다 보드 슬라이드 도전지 2입니다 2. 1에서 업그레이드 했어요 함 보러 갑시다 자 가보자 이재용 스케이터 오늘 성공할 수 있나요? 왜 갑자기 아니요? 아까 성공할 수 있다며 성공할 것 같다고 시어달랬잖아 성공할 것 같다. 성공. 이재용 성공할 것 같나요? 아, 이번 이번 주 안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가 지금이 수요일이니까. 아오아오 아! 아! 아! 어, 이거 이거 이거 가서 빼라고 끝까지 가서 그것만 하면 돼. 페이 먼저 봐으면안 돼. 아, 빗대머리면 봐. 왜그래 페이, 안, 안대를 안 타줘. 페이 밟지 마. 출발! 우리 그저께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니? 어 테일 내리지마! 그냥 타고 있어 조금 더 힘차게 위로 올라가야돼 더 위에 올라가야돼 절대 응. 안돼요 저 어떻게 해요?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하면 된다 바퀴가 닿는 부분에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미끄럽겠지? 근데 그럼 여기만 밀리잖아 여기도 해야지 여기 여기서 딱 멈추면 어떡해 아 여기요? 어 그치 아, 그쪽이 엄청 미끄러울걸, 이제. 설치! 응. 아, 감사받네 지금처럼. 거 같나요? 아, 가능성은 100% 중에 한 70% <웃음> 가능성 70% 실태률 <웃음> 지금 우는거 아니지? 감상평을 말해 주시죠 어, 없습니다 제옥이 <웃음> 너 다음번에 어디 도전할거야? 아무안 도전할건데 금방 성공한거 <웃음> 잘되면 <웃음> 저거는 하면 이제 보드 슬라이드 도전기 3야 <웃음> 오늘은 보드 슬라이드 도전기 2였어 자,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일만의 보드 슬라이드를 성공하였습니다 이재용 스테이터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